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편의점 먹방이고요 지금은요 10시 21분입니다 근데 지금 먹방을 한 이유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첫끼입니다 지금 머리도 안 감고 와가지고 네 그냥 모자만 뒤집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무엇을 먹어볼까요? 음 일단 땡기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두개다 먹고 싶은데 그럼 두개다먹으면 되지 면을 안 먹고 오늘은 밥을 많이 먹어야겠어 근데 면도 먹고 싶은데 면은 살찌니까 쌀국수 먹읍시다 아, 이거 하나 주세요 아, 어성초를 먹어볼까요? 이게 살 빠지는 건가? 두 개? 아니요, 하나만 주세요 아니요, 먹고 갈 거예요 아, 다 들고 가실까요? 네 드러나줘요 어... 아니요, 괜찮아 어... 어니아어니아가가 <언니>. <나야 맞았다>. <너 진짜 깜빡해>. <영어하는> 한 반은 이제 특수한명 있던 걸로 아울래. 다른 거는 다게일명인 그거 진짜 근데 국명옮데 제가 혼자 술만 특히 단지 섞인 거는이그고이 보면 진짜 하는 건지 아닌지모르겠어요육 <웃음> 실제로 애들 쓰는 거 보니까 댄스 쓰다가 비익을 쓰다가 그 어휴, 어휴, 어휴. 제휴 어휴. 어휴, 어휴. 어휴, 어휴. 다휴 어휴. 어이 어휴. 어 어 집에 그 진짜 들 어디로 간거더거의한달 반, 한달반 이런 거가 있어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카드 등록은 이그뭐한달거아 <웃음> 아, 뭐. 집값에 갈 기운이 없어서 더져있더라구요 맞고 아마 주말에 선착이없다다거 이렇게 얼굴 어때 데려가 아그 부분이더라고 <목소리나> 뭐지? 환경이 <난> <목소리나> 워낙 대도에 음, 규모 많고 소음 많이 쳐가지요 음. 너무 작은데 없어지면 어디 갔지? 막 평소에 이렇게 편의점 먹방을 하고 나오면 배가 엄청 불러요. 자 배가 엄청 불러가지고 막 주체도 못하고 막 하는데. 오늘은 오늘 진짜 간단하게. 그렇지 않습니까?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. 아주 간단하게 그냥 도시락만 먹고 컵라면 하나만 먹고 도시락을 두개 먹은 게 흠이지만 양심상 탄산은 안 먹습니다. 네. 쌩얼이고 그 다음에 머리도 안 깎고 와가지고 이 상태인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신쿵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빠이빠이.